안녕하세요. 금원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 제가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봐요. 네. 제가 아무튼 여기 PD다 보니까 이런 무속종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. 어... 뭘 봤냐? 무당하고 잠자리를 하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다. 그냥 일반인들과 확실히 다른 응. 뭔가 좀 그런 게 있다 성적으로 그게 사실인가 해가지고 뭔가 이런 잠자리나 뭐 이런 걸 하면 뭐 기분이 그두배세배더 좋아진다 응. 뭐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게 진짜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요? 어, 어 나는 모르겠는데 <웃음> <웃음> 네. 나는 잘 모르는 모르지만. 남자들은 아마 못 잊어 할 수도 있어요. 아 진짜요? 예, 예. 정형 당사자는 모르지만 아... 정형 당사자는 잘 모르지만 어, 남자들은 잘못 잊어 하죠. 상대방 일반인 남자들 그렇지. 말씀하시는 거죠? 음, 음. 어, 그런, 게왜 그런 이유가 옛날부터 뭔가 있었던 건가요? 아마도 우리 무당들은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니잖아요. 음... 예. 음.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어, 나는 이제 익숙함이로 왔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들은 그 느낌이라는 게좀 틀린가 봐. 어, 신기하네.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주가 틀리잖아. 몸 주가 틀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장군님이 오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큰 선녀님이 오실 때도 있고 또, 어떨 때는 뭐, 동자분, 선녀분, 이렇게 오시고, 또 할머니, 부사 할머니, 뭐, 이렇게, 뭐, 대신 할머니, 이렇게 몸주가 우리가 다 틀리잖아요. 근데 그 몸주가 올 때마다 느낌이라는 게 틀려지거든. 이 성향이 틀려지잖아, 우리가. 성품이 틀려지고, 행동 거짓도 틀려지게 되고, 이러니까. 아마도 장군님이 오시게 되면 좀 와일드해지지, 그치? 와일드해지게 되고 아니,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할때 접신도 된다는 말씀이 있어. 아마도 몸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육천은 전환이니까, 육천은 전환이니까 아마 그게 틀려질 수도 있죠. 아, 진짜요? 네. 신기하네요, 그거는. 네. <웃음> 그리고 그런 썰이 좀 있더라고요. 구슬하기 전에는? 뭐 3일, 뭐 4일 동안은 이런 관계를 하면 안 돼요? 네, 예, 안 해요. 아, 네. 사실인가요? 네. 왜 그런 거죠? 왜냐하면 그 부정 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, 그렇죠? 부정을 타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갈때 우리가 왜 산기도를 가잖아, 뭐 용궁 기도로 가고 뭐 산기도를 이제 갈 때도 우리가 한 3일 정도는 금하고 가요. 아, 진짜요? 네, 예, 그리고 구슬 잡았을 때 구슬 네. 잡았을 때도 또 금해요. 아, 진짜요? 네, 예, 그러면은 일이 굉장히 많고 상기도를 많이 다기면안 하는 게 많겠죠. 어... <웃음> 할 시간이 없겠지. 부속인 선생님들 남편분들은 되게 힘들겠네요. 인내심을 갖고 살아야지. 아, 그래요? 그렇지. <웃음> 인내심을 갖고 <하고>. 살아야지. <웃음> 저는 사실 되게 제가 이, 이, 이그 뭐지, 랜선 보살 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. 저는 속인 선생님들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. 원래 원칙으로는 부가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어,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부가 없이 시작을 해요. 시작은... 그거 시작도 원래는 원칙으로는 부가 없는 게 맞아요. 어, 왜요? 왜냐면 힘들어요. 어. 그것도 남편분이 어, 그거를 다 맞춰주는 게 일반인들하고 틀리잖아. 요 금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. 음... 금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일반 여자들하고는 많이 틀리지 아, 음,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좀 적절하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네요 네, 그래서 원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힘들어요 음... 원가정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 소, 손님 중에서도 그런 손님들이 있나요? 그 아, 부부 관계가 되게 안, 안 되는데, 좀 이렇게 잘좀 붙여주세요, 뭐 이런 거. 아, 많죠. 그럴 때는 어떤, 어떤 비방을 좀 해주시나요? 비방이 자연적인 거는 안 되고, 네네네. 정신적인 거는, 어, 정신적으로 또안 되는 사람이 있고, 또 건강으로 인해서 또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. 음. 근데 이유 없이 또안 되는 사람이 있어. 아, 진짜요? 어. 갑자기 또 뭔가 이렇게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, 어, 또 그거를 부부 관계로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있고, 또 이제 의학을 또 힘을 빌려야 되는 사람은, <웃음> <웃음> 의학에 힘을 빌려야 되는 사람은 병원에 가라고 추천을 하시니. 아, 진짜요? 그럼. 생각나는 손님 있으신가요? 뭐. 많지, 그 또 정신적으로 내가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뭐냐면 부부 관계가 괜찮았어, 괜찮아서. 괜찮아서 이제 자식도 인테를 한 거야. 근데 자식이 인테를 하면서 부부 관계는 자연적으로 많이 못 하게 되지, 그지? 그런데 어 요즘에 왜그 성형외과에 자식, 아기를 이제 인테를 해서 뭐 이렇게 순산할 때어뭐 이렇게. 욕조에 가 가지고 애 이렇게 받아내거나 또그 요즘에는 신랑들이 들어가서 애를 이렇게 받아내더라고. 수술할 때뭐 이렇게 어, 받아내거나 뭐 순풍할 때 받아낼 때 남자들이 거기에 충격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. 아, 그래요? 애가 그 여자 다리 사이에서 애가 이렇게 쑥 나오는 거를 보고 그때부터 남자가 성관계를 아예 못 해. 아, 진짜. 어. 근데 그걸 몰랐어. 여자는 모르는 거야. 남자가 말을 안 하니까.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여자가 너무 괴로운 거야. 남자 그게 여자는 온갖 병을 다 가지게 된 거지. 남자가 나, 바람을 피우나 밖에 남자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온갖 의심이란 의심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찾아오게 된 거야.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유가 뭔가 하고 이렇게 풀어봤지. 풀어봤더니만. 남자가 충격을 먹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충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충격을 먹었다 하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여자는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응? 그럴 수 있을 것 여자는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 발끈하더라고 어, 이해를 못 하겠다고 분명히 밖에 여자가 있지 않냐 아 있는 것 같아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내가 가까이 가면 피하고 자꾸 자기한테 멀어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정을 시키면서 아니다 분명히 남자가 이거는 충격에 쌓여 있다 어, 그래서 이거를 조용히 신랑하고 앉아서 대화를 해봐라 그러면 남자가 그거를 속마음을 얘기를 할 거다 하고 얘기를 했어.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반신반의하고 가서 신랑하고 대화를 했는데 정말 맞는 거야. 어, 어 진짜 생각지도 어. 못했겠네요. 어, 생각지도 못된 거지. 여자는 온갖 병이 다 생긴 거야. 임신을 하기 전에는 관계가 좋아서 매일 같이 사랑을 같이 이제 주고 받고 그러면서 자식도 인테를 하고. 인퇴를 해서도 신랑이 엄청 잘해준 거야 자상하게 잘해주고 막 했는데 애를 딱 놓고 노러 갔다가 병원에 나오면서부터 인제 그때는 나오니까 이제 뭐 금방 순산을 했으니까 몸이 여자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. 뭐산후조리하고 하는 동안에는 가까이에 못 오니까 그런 가보다 했겠지 자꾸 남자가 피하는 거야. 자꾸 핑계 대고 피하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여자는 100%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. 근데 남자가 이제 그런 아픔을 여자한테 얘기를 하면 여자는 또히 아파할 거 아니야. 그렇잖아. 상처받겠죠. 그렇잖아. 그러니까 남자는 말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고. 여자는 온갖 상상의 나날을 펼쳐서 뭐뭐 뭐 이제 뭐 의심병에 뭐 이제 이게 다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야. 그 자기만의 추측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.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게 이제 보면서 아니다. 이 남자가 정말로 자궁 그 다리 사이에 애가 이렇게 까만 머리가 이렇게 쑥 나오는 게 그게 너무 충격을 이제 받다 보니까 다음에 애를 갖는 것도 불안한 거야. 두려운 거야. 어, 어, 이 남자가 대가 약한 건지 기가 약한 건지, 어? 이게 그렇게 놀래버리는 거지. 어. 괜히 그그 응. 그 장면을 굳이 봐가지고. 어, 그렇지. <웃음> 그게 남자도 대수롭지 않게 처음 아기를 잉태하고 처음 아기를 놓는 거니까. 어대수롭지 않게 들어갔던 거겠지 그런 충격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뭐안 들어갔겠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근데 그게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서 부부간에 엄청 뭐 다툼도 많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한 건데 서로 간에 상처될까 봐 이제 다이 핵심적인 건 얘기는 못하고 막 둘레 둘레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얘기를 해서 신랑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만 신랑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, 이제 하니까 여자가, 아, 그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지. 여자가. 그렇게 여자가 이제 그동안의 상상으로 인해서 상처를 혼자서 다 입어버렸던 거지. 그렇게 부부 관계가 그렇게 해서 금이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. 별일 아, 그러니까. 나도 그게 놀랬어. 근데 그게 사례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있었어. 아, 많아요, 생각보다. 어, 많았었어.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자식도 사랑하니까 내 가정은 지키고 싶은 거야 근데 관계는 못 갖는 거야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죽어버리니까 어, 그거를 그거를 붙여줄 순 없겠네요 비방을안 해봐가 모르겠어 아그래요왜해주시지왜안 왜 하셨어요 <웃음> 어, 그것까지는 어, 뭐 아, 얘기를 안 해봤어 아, 그래. 어. 어. 어. 어. 아 그게 좀, 좀.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어. 되게 신기해 나도 처음에는 왔을 때는 너무 놀랬지 아 이런 사례도 있구나 어.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또 그런 사례가 또 있는 거야 또 시간이 지나니까또 그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사례가 또 있구나 참 사람이 라는게뭐 뭐,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 아픔의 강도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게 어떤 사례에 따라서 이제 강도가 틀려지는 거지. 그런 예. 사람들도 있군요. 아, 뭐, 엄청 뭐, 베리벨 희한한 사례가 많아요. 예. 그 무속인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도 다 들어주셔야 되고. 다 건데. 들어주고. <웃음> 문제를 찾아서 그걸 또 해결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, 근데 이제 최고 힘든 게 뭐냐면, 혼자서 추측을 하고 혼자서 답을 내려버리는 사람은 그이 이미지를 벗겨내기가 진짜 힘들어요. 아, 쉽지가 않구나. 예. 네. 네. 자기가 자기 혼자서만 답을 내려버렸으니까 아. 추측을 해 가지고. 아. 그게 오해가 오해를 싼다는 말이 그 말이 되는 거지. 예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